이번 영상에서는 이프니르 산지역에서 진행하는 나차쉬 침공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나차쉬 침공은 유저들 사이에서는 침공이라고 줄여서 불리우며 기존 컨텐츠들처럼 동서대가 적대 세력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나차쉬 세력과 경쟁하는 것이 주된 컨텐츠예요 침공은 월요일 금요일 토요일 저녁 9시 30분에 시작이 되며 공대 단위로 진행해야 할 정도로 강력한 몬스터들이 출현하기 때문에 세력채팅에 올라오는 공대 모집을 주시하고 있어주세요. 공대에 참여했다면 세력본부에서 침공시간에만 활성화되는 포탈을 이용하여 이프위를 산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으며 웬만하면 저승의 돌을 사용하더라도 직접 포탈을 열고 미리 가 있는 것이 좋아요. 왜냐하면 침공에 참여할 수 있는 인원이 동서대 각 150명, 해적 50명으로 제한이 되어 있기에 해당지역으로 늦게 이동하게 된다면 침공에 참여를 할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침공 중에는 캐릭터를 가만히 냅둬서 자리비용 상태가 된다면 세력본부로 쫓겨나게 된다는 점도 주의해주세요. 침공 컨텐츠는 유저, 즉 상속자 세력과 몬스터인 나차시 세력의 대결구도로 이루어져 있으며 평화 시기 동안 15,000점을 먼저 달성하는 세력이 승리하게 돼요. 상속자 세력이 점수를 올리는 방법은 퀘스트를 완료하거나 소환된 나차시 몬스터를 처치하는 것이며 반대로 나차시 세력은 유저들을 죽이거나 소환되어 있는 시간을 비례해서 점수를 획득해요. 한마디로 맵 여기저기에 소환되는 나차시 세력의 빠르게 처치하며 다니는 것이 핵심인 선멸 컨텐츠예요 침공에서 승리하면 보상으로 나차쉬 증표상자와 돌파석 1단계를 받을 수 있으며 이프니를산 지역에서만 적용받는 능력치, 향상 버프, 그리고 기갑병기 지역에 특별한 상인 NPC가 나타나요. 반면에 침공에서 나차쉬 세력이 승리를 하게 된다면 다음 침공이 있을 때까지 유저들은 이프니를 산에서 디버프를 받게 되고 검은용, 크라켄 등 주요 레이드보스들의 능력치가 강화되는 효과까지 있어요. 침공에서 진행할 수 있는 퀘스트의 종류가 엄청 많아 비슷한 것들은 묶어서 소개해드릴게요. 퀘스트는 침공이 시작되고 이프니를 산의 각 포탈지에 있는 NPC에게서 수락받을 수 있으며, 알떼기, 공중섬 조사, 오브젝트 조사, 침공 몬스터 처치, 승리보상으로 분류할 수 있어요. 우선 공중섬 조사는 공중섬 6시 방향에 있는 방에서 빛나는 장소에 도달하면 완료할 수 있는 단순한 퀘스트예요 알깨기는 우리가 1일 퀘스트로 맨날 부수던 나차쉬의 알을 깨는 것이며, 이프나의 날개 지역에서 언덕을 올라가 보면 찾을 수 있고 일정 시간이 지난 후에 오브젝트가 다시 생성되므로 천천히 기다리면서 하면 누구나 다할수 있어요. 오브젝트 조사는 세개의 종류인 천리안, 나침반, 조사구로 나뉘어져 있는데 침공이 시작될 때넷 전역에 나타나요. 알깨기와 마찬가지로 오브젝트에 가까이 이동하여 상호작용을 하면 완료할 수 있는 단순한 퀘스트지만 오브젝트들이 재생성이 안된다는 점에서 완료하기가 진짜 힘든 퀘스트예요 그리고 퀘스트를 완료하면 더 높은 수량을 요구하는 연계 퀘스트가 자동으로 수락된다는 특징이 있으며 포기하지 않는 이상 침공이 끝나더라도 퀘스트 목록에 남아있다는 점을 활용할 수 있어요. 우선 침공이 시작되고 퀘스트를 전부 수락받은 뒤에 오브젝트를 찾으러 가보면 이미 다른 유저들이 전부 사용하고 난뒤라서 찾아보기도 힘들거예요 따라서 지난 침공 시간에 조사 퀘스트를 미리 받아두고, 침공이 시작될 때 오브젝트가 나오는 장소에 대기하고 있다가 바로 써버리는 것이 좋아요. 추천하는 장소는 이프니르산 중심부에 위치해 있는 물가 근처이며, 이유는 나침반이 물속에 생성되기 때문에 잠수를 하면 많은 수의 나침반을 찾아볼 수 있어요. 게다가 강가 주변으로는 조사구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오브젝트가 가장 밀집해 있는 지역이라고 생각해요. 천리안은 반지의 제왕에 나왔던 사우론의 눈알처럼 생겼으며 상호작용이 아닌 공격을 통해 파괴해야 하고 주변에 있는 공대원들도 함께 카운트가 올라간다는 특징이 있어요. 몬스터 처치는 여러 종류가 있지만 나차쉬 몬스터의 소환지역을 왔다갔다 하면서 잡다보면 자연스럽게 완료됨으로 하나를 제외한 다른 것은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신경 써야 할 것은 침공, 몬스터 중 보스급인 부관을 처치해야 하는 퀘스트로 지도에 표시된 지역의 몬스터가 소환되었을 경우 부관을 만날 수 있어요. 참고로 각 지역에 몬스터가 나타나는 것은 랜덤한 확률이기 때문에 진짜 운이 나쁘다면 부관이 많이 안 나타날 수도 있으며 웅어강을 드랍하기 때문에 다른 세력에서 선타작업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 외에는 오더에 따라 맵에 표시된 소환지역을 순회하면서 몹을 잡으며 돌아다니면 다른 퀘스트를 모두 완료할 수 있을 거예요. 다만 침공 몬스터들은 상당히 강력하고 범위 스킬도 다수 사용하므로 눈먼 공격에 맞아 죽는 일이 없도록 선타를 치는 것은 자제하는 것이 좋아요. 심공 컨텐츠를 완료하면 나차시 증표 상자를 많이 획득할 수 있으며 증표 상자는 계승자의 레벨에 따라 획득하는 증표의 개수가 증가하기 때문에 상자를 바로 개봉하지 말고 필요한 증표 수량만큼만 열어서 사용하는 것을 추천해요. 그리고 기갑병기 지역에 나타나는 상인 NPC는 이프나의 유물을 강화하기 위한 아이템과 태초 강화제 등 랜덤한 종류를 나차시 증표로 판매하고 있으며 본인이 이프나의 유물을 말랩 달성한 게 아니라면 이프나의 유물 강화 재료부터 구매하는 것이 좋아요. 추가로 궁금한 내용은 댓글을 남겨주시고 영상이 유익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끝